초월이 되면 주꾸미 금옥이가 풀리고 나서 이제 주꾸미나 시가한두달 정도 딱시즌니 열립니다. 주꾸미를 잡을 때마다 갑오징어들이 꼭한 번씩 나오거든요. 꼭 갑오징어도 한번 잡아가지고 초배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주꾸미를 잡으러 가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근데 그 가끔 쭈꾸미랑 갑오징어 같은 거잡다그문어레기도 나오긴 하던데 기대되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쭈꾸미랑 갑오징어를 잡으려고 지금 선상낚시를 나와있습니다 제가 선상낚시를 사실 잘 안하거든요 왜냐면 낚시를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좀 믿는 곳이 있습니다 자 바로 누구냐면 나만 믿어? 아못 믿겠다 <웃음> 아더못 믿겠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배를 타고 한번 싹다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상 탔는데 잠깐만 이렇게 바라이비나한데 아파 빨리 이거 핥타줘 어, 모텔이방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그추항을 하는데 지금 새벽 5시거든요 근데 오후 4시까지 탄다고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11시간 정도 타야 되는데 1 1시간 동안 보통 많이 잡으시면 한 100마리에서 200마리까지 뽑드신는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만큼 필요 없고 인당한 10마리씩만 가져가면 되는데 엄마가 더 가져오긴 하래요 자 바로 추항할게요네가 무슨 뭐 짱이냐? 추항한다추항네가 출항. 한다고 하냐? 아봐읽히고 있어? 저이랄게요자 어? 여러분 이제 출항합니다 근데 저배 어, 이름이 참내 거랑 비슷하네 아잘 탔네 내가 골랐어 아유 같이 모여 장 갔었구나 자 <웃음> 여러분 아. 이제 포인트에 도착해가지고 저는 보건님이 먼저 하는 거 한번 옆에서 볼게요 나 확실히 잘하지 바로 잡을 수 있어? 한 3초만 잡 <웃음> 이게 무게감으로 하는 건데 바닥을 딱 찍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럼 쭈꾸미가 올라타면 무거워진단 말이야 그때 채는 거고든 그럼 그때 지금이다 하는 거지 이걸 가만히 냅두면 아, 바닥을 아, 이렇게 풀려요. 쭉 풀리고 있다가 역동작이 걸려 지금 오늘 좀 풀어갔지? 어 괜찮네요 오늘 저는 지금 왼쪽 편에 나오고 있는데 저기 갔다 이리로 오는 거야 순서가 있는 거야 다 근데 왜안 오냐? 보건이 <웃음> 못 잡아가지고 제가 잡을게요 자 바로 갑니다 번지 리발 리발 리발 리발 무게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 이거 어떻게 여기? 이게 어? 지금 풀려가지고 돼 이제? 응 음, 잡힌 거 같은데? 잡혔지. 음, 역시 아, 내가 그랬잖아. 잡는다 했잖아. 내가 잡은 거잖아. 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잡혔지. 야, 그렇게 잡았나? 아, 잡아 잡아 잡으세요. 그만 브레 들어가. 오 왔어 왔어 커커커커커 커. 야, 깜근데. 아, 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 번지. 이렇게 쭉 감기다가 이제 탑 멈추면은 멈췄죠. 그때 한번딱 돌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리발 리발.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에이 헤 아니 아니 아니. 형 약간 지금 나 견제하지 솔직히. 요번에 내가 잘해야 되는 콘텐츠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왔어 왔어 왔어. 보자. 짜잔. 오, 나이스. 럭브르네 <웃음> 어나온거 같은데 살짝 무겁거든요? 아니에요 어 무겁다 어 잡았다 어 잡았네 이거 잡았어 100% 100% 저기 있네 저기 있네 그렇지 아... 더 내려 더 내려 그걸 더 내려요 그렇지 아, <웃음> 네, 여기에 그냥 넣고 팔면 돼요 이렇게? 안에 넣고 다다다닥 하면 돼요 어 어떡해 더어어어못 아, 아, 물붙었네 아 네. 어어 잡힌거 같은데 이야 <웃음> 그네타기 나이스 와 오늘 조합 괜찮은데요 여러분 예헤이 잡았어? 어, 아니 아, <웃음> 또 잡았어? 오 불은 장난 아닌데? 우와 <웃음> 아이고 아이고 내꺼 물어 내꺼야 내꺼 물어 내꺼 숨은 고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이제 느낌 알겠다 <웃음> 온거 같은데 온거 같은데 그렇지 오. 아하 자 여러분 또한 번. 어우 야물 야. 쏘지 말아요 자 보시면 지금 다리에 간당간당하 걸려있잖아요 오앗 오. 안... 두 종류가 옛날부터 대가리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꾸미 낚시 할때 잡으시자마자 바로 여기에 그냥 넣으셔야 돼요 리발라사 어? 걸렸다 걸렸다 왔다 왔다 왔다. 큰데 가보지는 건어 빠졌나 보다 우와 이거 진짜만데 여러분 락치고 번지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포인트를 이동하면서 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애기도 색깔이 엄청 많은데 이 색깔마다 주꾸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다 그래요 방금 삑 소리 났죠? 이러면 이제 번지 오 벌써 걸렸어 오 크다 크다 크다 진짜 크다 우와, 와 와우 <웃음> 포인트 좋은데? 쳐들어가 쳐들어가 쳐들어가 들어가 제발 들어가 아유 선생님 이렇게 네. 잡고 여기다가 대고 네,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면은 빠지죠 아우 짬이 다르시네요 네 아유,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베일을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원래 스카이였는데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냥 대물 응. 아 고기 대물이죠? 빅피쉬 아 다행입니다 네 많이 잡아요 <웃음> 난 지금 이 포인트가 느낌이 너무 좋은데 잡았어 라기?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네. 어디? 요 네. <웃음> 바로 번지 역시 방생 유튜버 여러분 바닥을 한번 찍고 들었다 놨다 이렇게 바닥을 종종 찍어주면은 어느 순간 평소보다 좀 무거워집니다 자 요때 자 요렇게 쫙 하면은 오오사이 좋다 여러분 보이시죠? 오 뭐야 본인도 잡았어요? 오케이 선장님 이렇게? 네오 이렇게 오오오 어, 넣어줘 넣어줘 이게 러브샷?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오늘 몇 마리 잡아갈거에요? 커다마가 잡아오라 해가지고 157마리 제거 다 드릴게요 오케이 그라요 <웃음> 아, 네. 왔어? 요오야 아. 번지 맞아요. 오 좋았어 어딱내 오, 거보다 좀 작네 너 거만한 거야 형 얼굴만하다 개 크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 오 진짜 커 진짜 커오 크지 크지 보이시죠 선장님 이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밀오야 역시 라미 달라 라미 바로 번지 자 여러분 이로그메리 잡을 때 비밀의 주문 이 있습니다 리발 리발 리발 라사 잡혔다 주문 내가 걸었는데 왜옆으로 당... 흘려나왔다 오, 오, 아 뭐야? 물살 때문에 아니야 잡힌 아 진짜 잡혔어요 당신 손을 믿어요 어믿죠 어, 이거 왜 이래 요먹물먹물아 디스커스 라삭 사물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잡힙니다 오 크다 크 이야, 4, 이 통에 넣으면 은 잡은 애들이 여기로 딱 들어가서 저렇게 헤엄치고 개미있게놀고 있습니다 어 네, 왔다 네, 왔다 네. 왔다 쭉 밀어주세요 한번 어 큰일 났다 야 안돼 아 큰일 났다 방생만 세 마리네 지금 잡았어요? 잡았어? 아, 오 크다 크다 크다 이거 제발 방생하지마 제발 방생하지마 밀면은 어, 자. 네. 자 여러분 지금 다시 포인트 이동하고 있는데 보거 형이 제일 못 잡았어요 두 번째 포인트가 잡은 거요한번 아, 잡은 거 한번 보자 어, 여섯 마리 잡았네 두 번째 포인트 워밍업 미안한데 지금 이제 세 번째 포인트 가고 있는데 <웃음> 자,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 오, 또 나왔. 어, 아, 음, 빠졌나, 빠졌나. 참제를 세게 해야 돼. 저기요. 지금 나보다 못 잡은 것 같은데. 아, 나 많이 잡았다니까. 아, 왔잖아. 왔어, 왔어. 어. 어, 봐봐.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 오유, 무거워. 오유. 어. 어, 어. 야, 여러분, 잡았습니다. 이거 어, 형이 해줘. 형님이 이렇게 끝에. 오, 여기 포인트 잘 나온다. 여러분, 지금 많이 잡아야 돼요. 보통 쭈꾸미는 10시에 다시 오브 나요또 왔다, 또 왔다. 우와, 너무 어, 큰데? 뭔데? 오,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나 뭔데? 뭔데 이렇게 많이 휘는 거야? 이거 너무 심한데? 문어 아니야? 문어다. 문어야, 문어야, 미쳤어. 와, 우와, <웃음> 야! u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선장님 문어. 들어 들어. 영원 톱빵 이거 잡고 있어. 너 내가... 낚시 유튜버 아니야? 이거 어떻게 뜰채 뜰채. 선장님 왔다. 오, 오늘 커요 그저, 커요 그저, 커요. 어, 나이스. 어 <웃음>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야 크다. 와, 이야 진짜 크죠. 이거 원래 사이트 에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들어 들어. 쭉 내밀어 쭉 내밀어. 이야, 야 진짜 큰데? 아, 좀 내밀어 쭉 내밀어. 이렇게 물라 그래 물라 그래. 안 물어. 이거 한 2kg 나올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야 대박이다. 음, 잠깐만 야야 물어. 편장 아니, 근데 이거 그냥 사진 찍고 도망가셨어? 저 몰리셔야 또잘 되니까. 아, 그치. 야, 이거 근데 무슨 옷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 이 배? 어. 괴물 <웃음> 아 이게 아니라고 <웃음> 자 여러분 이 문어 망타기에 넣어둘게요 이거 진짜 운 좋은 사람만 잡는 거잖아요 아이 그래 어쩌다 하나 나온 거. 어쩌다 너 이제 가겠다 선실 가서 자라 근데 이거 그 저메질 리발 미치겠네 아, <웃음> 자 여러분 문어 캐낼줄 알았습니다 자 다음은 문이 오징어인가 <웃음> 이제 쭈꾸미 안주에도 없어 아 생각보다 갑오징어도 안 나온다 원래 쭈꾸미 한열마리 올라오면 갑오징어 한 마리 정도 올라오거든요 아직 갑오징어는 좀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문어가 대박이네 진짜 이 정도 잡는 사람 처음 봤어 <웃음> 형 얼굴에 약간 지금 질투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여기 포인트가 좋네 <웃음> <웃음> 왔어 왔어? 오! 어 크네 근데 아까 문어 잡고 이거 잡으니까 좀... <웃음> 문어 잡고 <잡기> 싶네 <쉽네. 웃음> 다음 문어 낚시 갈래? 여기는 8메다 잡고 와이다 크다 자 여러분 네 번째 포인트 바로 해볼게요 던지아 여기 깊다 여기는 지금 8메다 라고 하거든요 어? 큰데? 왔어? 왔어? 오! <웃음> 크다 크다 크다 아,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왜? 문어... <웃음> 아 그만해 형못 잡아 이거 낚시 잘하는 사람만 잡아 <웃음> 저리 온거 같은데? 왔어이 먹어준다 먹준다 들어가라 여러분 큰일 게 지금 이거 은행 옷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먹물 다 묻었고 지금 여기도 먹물이고 저 집에 가면 라떼 써요 어어 저, 멋있다 빨리 도와줘 <웃음> 알았어 알았어 자, 여러분 이제 갑오징어 한번 잡아볼게요 갑오징어도 바닥권 찍어도 나와? 갑오징어는 바닥에서 조금 떨어져 또무너도잘라잖아 <웃음> 이제 나를 좀 리스백을 해주네 또 낚시 유통 <웃음> 아까 옆에 고수님 보시니까 저희는 이렇게 탕탕 이렇게 하는데 저분은 좀 다른 권법을 쓰시더라고요 리발리리발리리발리발리발리리발리리리 오 잡혔어 잡혔어 오, 잡혔어. 오 잡혔어. <웃음> <웃음> 어, 진짜. 이거 봐오 잡혔잖아. 들어가라. 야 이거 좋네. 리벌 리블리 이렇게 쭉 해서 이게 멈추면은 오케이 리발 딸깍. 리발 리블리블리. 리블리블리블. 왔어? 오, 오 크다 크다. 물총상 맞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동시에 잡았을 때 하자. 그때는 진짜 서서 없이 갈기자 서로. 알았어. 왔어? <웃음> 오 아니. 크다 크다. 가보죠. 가보죠. 가보지어 먹물 먹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마짜 하지 마. 하지마오 가보죠. 사이즈 괜찮다. 나이스 들어가 야야 뭉꾸미야 왜, 왜, 왜. 문구미. 개코 개코 이야 <웃음> 개코 이거 방생하지마 이거 방생하지마 미안한데 가자 너네 미안한데 가자 너는. <웃음> 어 뭐야 나 걸려있다 어나큰거 걸렸는데 어형저 뭐예요? 가보증 아니야? <웃음> 아 리발루 꾸미 나이스 나도 더블이오물총 어, 싸움 야물총 싸움 바로 간다 <웃음> 어 미안 미안 미안 그냥 두 마리 다 챙기자 그래 그래 싸울, 싸울 이 포인트가 진짜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또 왔다. 계속 루꾸미만 나와. 오, 많이 휘었어. 많이 휘었어. 아, 아 오, 야, 야, 야. 울청, 울청.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또 왔어, 또 왔어. 음 야, 아 어, 에이, 뭐 뭐야. 야, 걸렸다. 어, 됐다, 됐다. <웃음> 야, 이거 자유로스윙이네 들어가라. 뭔데, 뭔데? 크다고? 아 안 크네 안 크지? 하나도 안커 물총 가스라이 <웃음> 야. 가 보죠 가보죠 야야야 물 쏜다 오 예야야 오, 시합 시한폭탄. 진짜 시합폭다니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지옥오지 크기 크다 그리고 빵빵해요 내려 내려놓으면 바로 쏴요 <웃음> 아, 아, 아, 아. 이럴게요 페디큐어 아, 하지마 아아 아아 리발 들어가 와 바카지도 잡혔습니다 오 바카지도 엄청 크네요 네 사이즈 우와 10cm. 진짜 큰데 이거 많이 잡으세요 네. 우리는 얼마나 잡았나 우리? 중간장으로 해볼게요 저희가 낚시한 지 2시간쯤 됐거든요 오 우리 많이 잡았네 우리 목불 5마리였잖아 어. <웃음> 자, 여러분 근데 록 같은 게 지금 패디큐어 점점 굳어갑니다 심지어 예쁜 게개박시네 여러분 방금 잡았는데 겨 올라온다 형눈 찌려야죠 눈눈 눈. 직원 직원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또온거 같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작을 거 같아 그렇지. 에헤아 <목소리> <목소리> 펀치레기야 따라서 방지하 거잖아 맞아 맞아 이런 거 잡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뭐야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안온거 같은데? <목소리> 뭐야 오? 야 <목소리> 가.. 갔어 갔어 너한 마리 가져가지 마라 럭브르 왔다 럭브르 야 럭브르 야 어디 갔다 왔어 <목소리> 여러분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요 드디어 이거 먹고 이제 3시간만 더 있으면 갑니다 지금 거의 이거 짬밥 우험 느낌인데? <목소리> 너무 힘들어 <목소리> 집 떠나와 갑오징어 잡으면 어떻게 할거야? 갑오징어 잡으면은 잡은 사람 빼고 나머지 두명 가위가위해서 얼굴에 먹물 맞기 콜? 화내기 어, 어, 없어 어 화내기 없어 얼굴에 한방쭉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어. 이제 갑오징어만 잡는거야 어? 뭐예요아 돌을 <웃음> 저문도이 갖다 <갔다> 놓을래요? <웃음> <웃음> 형 근데 저분 구독자인데 나를 보고로 알아 <웃음> 빵이에요 <웃음> 우와 와다 <웃음> 됐다 오 뭐야 왜 <웃음> 먹물 끌렀어? 어. 그러면 형 손에 먹물 얼굴에 무시게 하자 이거라도 해야지 y e Oh, 예, 예, 예. 이 h a t 이 s 어 안돼 h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고 t What is it? What i ㅋ ㅋ 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일거봐 너 응. 입에 다 속을 해 미안해 미안해 일로와 자 여러분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잡은 주꾸미를 보여드릴게요 겁나 많다 진짜 많이 잡았어요 야대문어자 여러분 이렇게 잡아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자 여러분 잡은게 100마리는 넘어 보여요 이게 진짜 1 0키로 넘을 거 같아 요 오우야 문어 가져가실 분, 군 네, 나는 괜찮아 저도 괜찮아아나 가져갈게요 그러면 오, 오케이. 자 여러분 바로 들고 와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웃음> 아, 너무 잔인한데? 내 새로운 네일아트 <웃음> 어? 너 이제 동사모에서 몰려온다 안되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쭈꾸미를 겁나 많이 잡아왔습니다 아. 자 보시면은 지금 쭈꾸미 진짜 많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요거를 전부 다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먹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 장모님과 저희 러머니한테 한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짬처리 아니고요 내가 그러면할줄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의일래기야자 그리고 원래는 쭈꾸미가 열 10마리 잡을 때마다 갑오징어가 한 마리씩 올라오는데 오늘 이상하게 한 30마리 잡을 때마다 한 마리씩 올라가지고자요 갑오징어를 지금 한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이거 뭔줄 알았네요? 로투 은혜는 <웃음> 원래 순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하나도 안놀라데 사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놀란 척하는 거예요. 로트 로트. 이게 리치 냄겨. 여러분 그래서 갑오징어랑 쭈꾸미를 어떻게 먹을까요? 자 일단 갑오징어는 제가 봤어요. 안에 갑이 있습니다. 자이 갑을 빼가지고 괄사 마사지 그거 만들자. 이 갑으로 는 따로 할게 있어. 껴들지 마. 뭔데? 이따가 얘기해줄게요, 여러분. 자 요거는 바로 통튀김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냥 먹어보고 나머지 쭈꾸미들로뭘할 거냐? 바로 아무도 안 먹어본 쭈꾸미 파스타로 만들어서 먹어보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고조 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 <웃음> <알았어. 웃음> 사실 보복끼리는 네거내 거가 없어야 됩니다. 뭐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같이 쓰는 저희 한 몸이기 때문에 그지? 아니? 예. 그럼 우리는 뭘 나눠? 무슨 말이지? 이럴 때마다 컨텐츠 대화가 단절되는 거지.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같이 사용하잖아. 소파, TV 뭐 이런 거사거지 같은가? 아닌데? 거. 소파 너가 나한테 올라오지도 말라고 했잖아. 나 맨날 바닥에서 상만. <웃음> 이건 미친 가스라이징이에요 <웃음> 그리고 TV도 맨날 에로부부 막 이런 거. 야, 그러고 이게 뭐 어떻게 여러분 제가 사실 마음 얼굴 봤어요? 액션 여러 거좋을거것 같아요. 저 멜로 보면서 눈물 개짜요. 에로 부부가? 아, 서로 아. <웃음> 어쨌든 조금이 파스타를 먹어서 먹어 먹어. 뭐라는 거야? <웃음> 아 이런 콕찍지 마. 조금이 파스타로 만들어서 먹어볼 건데, 작러려면 바로 씻어 버섯. 바... 아 목욕하러 버섯 이렇게 하려는데 그럼 씻어 버섯으로 내가 라가리 열때니까 너가 립싱크해줘 알았지? 어? 네가 립싱크를아 내가 리싱크. 립싱크를. <웃음> 자이래게들 바로. 씻어버섯 하나 둘셋워쏘야저저저저저 근데 이렇게 뭐야 이렇게 고라네 펀치를 야 어머니랑 장모님 드릴 걸 빼야지 우리 한몇 마리 먹으면 돼? 한 열다섯 마리면 되지 나 어, 열네 마리 너한 마리 여기다 뺄까? 아니 여기? 일단 얘네는 야 이거 너무 작잖아, 오늘야 너무 많은데 이것도 우리 우리 집에도 조금 놓고 아 우리 집에도 좀 놓고 그러면 이거 로머니 우리 야야야 왜 이거 조금 더 가져 하는 거 아니야 예의가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뭐지 <웃음> <웃음> <웃음> 엄마 은혜가 뺨 때린 거 이거 내가 다 촬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엄마. 어, 아! 개아빠개 개 화가 와가지고 장모님! 누가 장모님한테 표정이 그래? 장모님 용통 끊겠습니다 장모님 용돈 언제 줬죠? 그런 줄 알아 그냥 여러분 <웃음> 여기 보시면 얘네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빨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검었습니다 얘네가 빨밭이나 진흙밭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빨판 같은데 흙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자 그러려면 아유 릴라루를 넣어주는 겁니다 밀가루를 이 정도 아 원래 요 정도 넣을라 했어요 그쵸? 아니요 자 여러분 얘네를 문질러준 거예요. 그러면 점액질도 제거가 되고요. 빨판에 있는 이물질도 전부 다 제거가 됩니다. 나도 해볼래. 이이 <웃음> 이 내가 그럴 줄 알고 이거 재미있게 한번 해봤지? <웃음> 너손 이렇게 되면는데너 하고 싶어? 어. 얘 뭐가 재밌다고 빨판 봐봐. 우와 엄청 깊게. 귀... 나도 해볼래. 같이 할래 우리? 아 싫어. 왜? 네. <웃음> <응. 웃음> 오빠 이거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거지? 아. 면봉 좀 갖다 줘. <웃음> 면봉을 갖다 달라는? 삶먹 어디 어잘 어, 되는 거 한번 보자. <웃음> <웃음> 이런 랩기 처음 보네, 진짜로. 은혜 그만해, 괜찮아. 아니, 아니 그거 하나하나 다음 시간 없어, 은혜 아, 여러분, 계란대 했습니다. 왜혜가 이렇게 하나 집착하면 은 계속 저렇게 하거든요? 야, 상만아, 야, 니네 엄마 어게해뭘 꼬라봐. 그건 A 이빨이야. 이한번보자 오, 오, 야, 야. 너 잘하나봐. 야, 너 잘한다. 이다 제거해줘. 재밌어. <웃음> 근데 아까 우연일 수도 있어. 원래 짜면 안될 것도 많아. 거 봐, 이거 안 되지? 야, 조심해. 이야, 너 진짜 잘한다. 와, 씨. 개 재밌어. 아, <웃음> 개 재밌어. 다 해줘, 저거. 알았어. <웃음> 너 내장도 빼볼래? 내장도 재밌어. 아까 너 손가락 넣었던 데 있지? 거기 넣고 어떻게? 해? 뒤집어 버섯 <웃음> 다 떼면 돼. 으, 무서워. 으, 무서개 <웃음> 잘한데. <웃음> 여러분 보셨죠? 은혜가 지금 손질 다 하고 있는데. 야, 얘네 손질이 진짜 간단합니다. 아까 은혜가 했던 것처럼 저거 라가리 쭉 해가지고. 어... 뭐야, 얘좀 센데? 이 새끼 이거. <웃음> 야. 뽑았어요. <웃음> 이빨 빼주고 그 다음에 머리 뒤쪽에 보면 손을 넣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자 여기다 손 넣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뒤집어 버서 <웃음> 안에 있는 거 그냥 싹다 빼서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쭈꾸미 손질 끝이에요 롯나 쉽죠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은혜가 싹다 해볼게요 라삭라삭 내 거잖아 라삭라삭 니거 네 만들어봐 지금 애들이 줄게 3초 3 2 1 바삭바삭 헐 박살박살 박살. 헐 깨끗깨끗 헐아 개빡식이 뭔줄 알아? 뭔가 갈수록 내가 웃음이 날것같아자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주거미가 아주 병적으로 깨끗했졌으면요 은혜가 손질 못하는 갑오징어를 한번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오징어가 있죠 자갑오징어 보시면은 이 로추... 아니 이 촉수가 있습니다 너 때문에 망했다 그러요 니가 계속 로추를 해가지고 자요 촉수가 뭐냐면요 다른 다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길잖아요 자 요걸로 낚시를 할때 애기라는 그 미끼가 둥둥 떠있잖아요 그럼 요걸로 한번 툭두번 건드리고 세 번째 팡 해가지고 몸이 갔을 때 무게감 느껴서빡 떼가가지고 이야 해야 이게 바로 잡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또 얘네가 번식 활동을 할 때도 쓰는 거라 굉장히 좀 많이 더럽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번식 활동하는 거 같은데? 제가 아무것도 몰라 <웃음> 요거 랭시키의 바로 라사 자그리고요 랭시키는 은에 여기 손에 으아 싫어 <웃음> 이거 느낌이 괜찮아 근데 어 콩나물 같은데? 약간 이렇게 삐삐 어? 오우야. 자, 여러분, 그러면 로션을 알려으면이가버지가딱 뒤집어 보면 여기 손가락이 넣을 수 있는데, 여기를 가위로 가운데에 잘라준다. 라삭라삭라삭라삭으로도 자, 그럼 딱 열면은 자, 여기 내장이 네 있습니다. 자, 이 내장을. 네 <웃음> 아, <웃음> 실패. 이것도 지금 냄새 개나고내요지금 바로 같이 씻으러 갈게요. 빨리빨리 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나 둘셋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버려 버려 빨리버리게 있으면 손질이 끝인데 안에 갑이 있습니다 보시여 여기가 굉장히 딱딱해요 리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 개아프다. 보라색 된것 같지? 이거 아니? 어 맞아. 이리링 우와 우와. <웃음> 내가 너 리액션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번 만져봐 이거는. 되게 특이해. 어. 그치? 특이하지? 오 어, 줘봐.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걸로 모빌 만들게. 모빌를 만든다고? 여러분, 제가 말했죠.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 이거 봐. 이게 다 뭐예요? 사카 쪽의 시체. 이거 성게 시체. 예쁜데? 예뻐? 이렇기어페루 사이코패스. 자, 여러분, 요 갑오징어 갑이 칼슘이 99%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어디에 쓰냐? 앵무새나 거북이한테 먹입니다. 먹어? 어, 갈아서 먹이에 묻혀주는 거죠. 앵무새 불이 단단함을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거북이들 등껍질이 칼슘이 없으면 말랑말랑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갈아가지고 이따가 아오한테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은혜, 사이코치미 패스, 아 사이코 취미 <웃음> 너 사이코 취미 패스 자 그래서 요건 일단 여기에 짜져주고 손질 거의끝 나는데 아가리 똑같습니다 아싸 얘가 더 크다 오개 재밌어 자 보시면 두 종류의 이가 엄청 앵무새 부리처럼 생겼어요 약간 요렇게 생겼죠? 엄마 싫어 하트야 너한테 보내 하트 안 받고 싶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손질이 됐으면요 제가 스파게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면 먼저 삶아줄게요 따라따라따라 열어버섯 일로와 버섯 근데 우리 면 있지 않아? 아니아니아냐또 없어 일로와 이거 쓰자 그럼 제일 오래된 거 같은 거. 어차피 뭐 오래돼도 괜찮아 여러분 먹다가 뒤지면 제일 행복하게 뒤지는 거예요. <웃음> 그래 보시면은 이거 내 스타일이네. 라리 <웃음> 라리 이리일 죽여도 이 뭘까? 혹시 지은 씨 아닐까? 이씨. 자둘셋 하나 둘원투 쓰리 포둘셋둘와둘셋와 어따야? 물을 먼저 받아주고. <웃음> 아니. 왜 나를 만지려고 그래 계속 내 몸은 내 거야 같이 쓰는 거라네. 아. 아이씨. <웃음> 너무 더러워. 너 엄마한 거 아니야? <웃음> 아난니혀 네 진짜 싫잖아. <웃음> 아 우리 엄마 진짜 너무 슬프겠다. 엄마가 낳은 현대. 어쩔 수 없어. <웃음> 너 진짜 쉬민나 보다 이거. 아이씨. <웃음> 이거 찍어줘 봐. <웃음> 바로 불이야 <너 뿌리야. 웃음> 저렇게 일단 물이 팝팝 끓을 때까지 물, 그냥 넣어줄게요 어때 좋지? 아니 자 그럼 이제 물이 끓는 도가 파스타에 들어갈 야채들 한번 손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프리카 던져서 떨어질 때 라카사브라이 여여여 따나다다나나저된건 <웃음> 여기다 와랄랄라 뭐야? 뭐야? 헐 나도 모르겠어 이거 자 다음은 양파 은혜야 이렇게 자르는 게 맞아? 없지? 아니야 아니야 버려 버려. 자 다음은 로추두 개. 라사 라사 라사, 라사. 자다음은 베이컨이 들어갑니다. 베이컨, 라삭 사브라이. 쭉. 베이컨은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넣을게요. 어때 은혜요? 먹어, 먹어. <웃음> <웃음> 오늘 좀까프네 어때? 귀엽지? 자, 그러분 이렇게 각종 야채들이 쌓이다 완성됐으면, 달아 달아, 달아 물이 팔팔 끓으면 여기다가 스파게티만 넣을 건데, 이거를 하나씩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 진짜 약간 환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를? 어 성공! 여러분 지금 5시 3분 5시 10분까지 딱 7분 정도만 한번 삶아줄게요 자, 여러분 10분 로테타 11분이다. 자, 바로 불 끄고. 네, 어, 나 톤업 해야 되는데, 나도 불 나왔어. 너 중독성 쩐다. 맞지. 구라야. 자, 그러면 면을 잠깐 여기다 두고, 프라이팬. 아, 뭐야? 아니, 나 띵했는데? 띵했다. 아니야. 뭐 띵했다니까? <웃음> 띵했다니까. 파이어 자, 여기다가 여러분, 올리브유를 좀 넣어줄게요. 아니, 뭐 올리브유 넣고 버터는 또왜 넣는 거야? 원래 같이 넣는 거야. 너 요리 아무것도 모르잖아. 라사 바로 파운지. 자, 여러분 여기다가 바로, 아가야 되는 주거미들. 오, 야, 바로 요 주거미들. 잠깐만. 쉬잖아.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 뒤에 두면 돼. 자, 요렇게 하면 불가 도 괜찮아요. 네킨 안 써도 돼요. 네킨 요새 비싸서 좀 아까워요. 아니 오늘 왜 그래? 바쁘고 혼자. 그냥 솔직히 너의 심정 얘기해. 돌려서 착하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개 짜증 나. <웃음> 너무 나대가지고 진짜 두댕이 때리고. 출발 출발 출발. 나나나나나나나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웃음> 귀엽게 부른거야? 서른하는데 뭘 귀여워 짜분투꾸기 완성됐으면요 어때? 귀여아 역겹냐고? 귀여워 귀여워? 이래가지고 분이렇게 <웃음> <작은술> 주꾸미가 거의 다 완성했으면요 바로 여기다가 준비했던 야채 들어가라 조사조사조사 조사 조사. 후추 조금 넣어? 풍미있는거 알지? <웃음> 아 이거 우선 이거 넣고 다 나중에 후추 넣어 저게 뭔데? 릴림롤 <웃음> 이거 다 리을로 바꿔서 읽어봐 렁랑 <웃음> 랭릴림 <랭랭> <웃음> <웃음> 잘한다 그럼 이거는 룩레 <웃음> 라. <룽래 랑. 웃음> 너 진짜 못하다 내가 보여줄게 럭럭럭 ฮ่าน님องนั่น다ด็ดน나่ห님ิ่나น้องนั่น문 <웃음> <웃음> 어떻게 했지? <웃음> 멋있어? 배우고 싶어? ึ니 <웃음> 너롤라로라너리나롤라라로라리르르자 이렇게까지 됐으면 롤라라로리라로르 라라로르 요거를 많이 이게좀 많이 해야되게 뭐냐면요 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동기화 시켜 버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아까 준비해놨던 라라로르르르르르르니다 이거 진짜 미쳤다 더 넣어야겠지 은혜야 나넣 이거 남겨서 뭐하냐 밥비먹중 그런거 있더라고 크림파스에밥 비벼먹어서 정 떨어진다는 소개팅에서 그런거 내가 나와서 그렇게 하면 어쩌할거야 나는 너 얼굴보고 벌써 정 떨어졌어 더럽게 냉정한 새끼. <웃음> 이거 조금 뿌려 맛있어. 롱 후추. 멋있게 갈아줘. 후추 후추 후추.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됐습니다. 자 바로 턴 오프. <웃음> 자 여러분 이래 이렇게 잠깐 저멀리 꺼지고 이 갑오징어를 바로 아마 싹 튀겨 줄게요. 자 바로 여기다가 깅. 튀이나 깅이랑 헷갈려가지고 깅이라서 깅. 바로 롱롱롱 <웃음> 롱. 롱, 롱, 롱.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여기 있는 갑오징어 이렇게 바로 데려가자오 내. 네. 오후와 기름 튄거 봐요. 아 재밌었네. 어? 아니 아니. <웃음> 와 기름 튄거 보세요. 와 재밌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서 주꾸미 크림 파스타와 가보지어 튀김이 완성되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자 먼저 와 이거 냄새가 미쳤어요 자 여러분 면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소스가 미쳤는데? 소스는 대기업 거니까 <웃음> 롱롱롱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주꾸미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요 해물 크림 파스타에 뭐 한두 마리 들어가는 게 전문데 지금 보시면 열다섯 마리가 들어가거든요 초베르 네가 진짜 좋아할 맛. 안 좋아할 텐데. 아이 좋아해. 음 할걸. 츄럭츄럭 <웃음> 맛있지? 음. 아 어, 내가 음나올줄 알았어. 이렇게 이거 잘 어울려. 생각보다 크림 파스타랑. 부드러워서. 왜 부드럽지? 음. 오 음. <웃음> 이렇게 또 눈깔 돌아다 이 돼지 렇게. 아너 말고 쌍마니. 이봐 츄럭츄럭또 츄룩, 입고 그냥 먹잖아 지금. 왜 이렇게 먹... 야 언니야 내 거야. 언니야 그만. 음. <웃음> 왜 갑자기 그눈돌아가서고 먹었어? 음, 배고파. 크림파스타랑 <웃음> 쭈꾸미랑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요 쭈꾸미 시즈니어가지고 쭈꾸미 낚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 알겠습니다 쭈꾸미 낚시해가지고 추삼을 만들어 먹거나 쭈꾸미 볶음보통 이런 식으로 먹는데 쭈꾸미 크림파스타 한번 별미로다가 한번 만들어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고추 있지 고추 이거 메이크업 메이크 이거 음. 라프리카 음. 적당히 하소 <웃음> 적당히 하소 실외지금 어디 분이시죠? 충청도요 충청도 사람이 증명해봐 돌 굴러 가유 <웃음> 하나 좀 먹으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이크림 파스타가 대기업 때문에 맛있는 건지쭈꾸미가 들어가서 맛있는 건지뭐 때문인 거 같아? 대기업 광고 <웃음> 받고 싶은 거야? 그럼 좋지 목소리 너가 하는 게 낫겠다 나보다 럭럭런 <웃음> <웃음> 자여러면 그러면 요번에는 바로 갑오징어 튀김입니다 자요 튀김 때문에 아주 은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요거 때문에 집에 불날 뻔해가지고 아유 참아유 참? 아유 아유 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반성 아유 참 예민한 기분 내르기자여러분요 튀김에는요 캐찹 말고 릴레이 소스가 진짜 맛있거든요 요거 딱 들고 우와 나 밥만 줘. 어은너 갑오징어 안 먹어봤지? 어 갑오징어가 진짜 맛있어 자 그럼 밥만 딱 먹어볼게요 토베르 우와 뭐야? 내년 초코 미시즈는 갑오징어만 나보러 한번 가볼게요. 미쳤어. 크림 스파게티 쓰레기야. 진짜? 츄릅츄릅. 대 맛있지. 근데 뭐가 더 맛있어? 둘다 맛있는데. <웃음> 아 진짜 돼지 같다 오늘. 그럼 돼지니까 이거 다. 아니야야야야야야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그럼 이것도 사실 우리 나나 먹어야 되죠. 아 게임을 하나 하자. 오징어 게임? 갑오징어 게임. 상말 불러서 오는 사람이 먹자. 상말 이거. 자여 게임 이거 무효에요 그냥 지금 바로 먹으면 되는거잖아 지금 이거 바로 먹으면 될건데 그냥 <웃음> 아, 자 여러분 이 갑오징어 갑을 이제 빻아가지고 아오한테 한번접어들어가겠습니다 럴고통 랍오징어 자그러면 이렇게 다 갈았으면 해동시켜놓은 미꾸라지를 콕콕콕 찍어가지고 아오야 저물더럽구나 어, 미안해 갈아줄게 이거 먹어 어우 야야 이것도 먹지마 야야 옆에 입에 칼슘 튀어나왔다 야야 미안해 미안해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